너 이따 직각이면딱 이대로 이대로 입고 이대로 이대로 응. 다야로 거야. 아침 먹었지? 네. 로 이대로 이대로 이대로 이대로 이대로 이보로이니다스테이대이가 오랜만에 네, 네. 지금 멸치가 6개월 동안 체중 유지를 하고 있어서 제가 불렀거든요. <웃음> 오늘 좀매이려고 아침 뭐 먹었어요? 김치 짜글이, 돼지고기 김치 제일 짜글. 8시에 먹었어요. 몇시쯤 그럼 지금 2시간 반 있다가 식사를 하는 거고, 2시간 반 있다가 또 식사를 할 거예요. 자 어떻게 지냈는지 버금이들한테 그냥 좀잘려주고 싶습니다. 오늘 멸치 일과를 읊어드리면 지금 아침밥을 먹었고 아침에 스트레칭했지. 스트레칭했고 밥먹었고 와서 지금 간식 먹는 거고 그다음에 운동을 할 거예요 그다음에 점심을 먹을 거고 오후에 또 운동을 좀 하고 많이마시길 거예요 내가 봤어? <웃음> 집에 보내서 또 마지막으로 식사하고 하루가 끝날 거예요 왜안 왜 먹어? 계란 지금 계란 <웃음> 그래서 요즘에 컨디션은 어때? 제가 저번주에 엄청 아팠어요 코로나인 줄 알고 검사도 먹고 그랬거든요 사람 만나지도 않고 코로나 걸릴 일도 없는데 코로나 검사하는 그 사진 저한테 보내는 거여서 <웃음> 아니 코로나가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왜? 나쁠 수가 없어 막 근육통에 오한에 속안 좋고 설사하고 소화하고 와. 그래서 체임이 음. 빠진다 원래 한 42는 음. 요고야 1년 반이 됐네? 만난 지도 그치? 음. 작년에 만난 요리? 응 음. <웃음> 1년이 돼가는 거네. 응. 근데 되게 한 2, 3년 알고 지는거 같아. 응. 그러니까 멸치는 오늘 먹고 운동하고 먹고 움직이고 먹고 약간 이렇게 집에 가게 될 거예요. 11시부터 12시 반까지 운동 하고 11시부터 1 2시아니아니 아니. 너는 옆에서 놀 거야. 헬스도 놀 음. 거야. 음. 점심을 먹기 위해서 소화시키는 거야. 어. 점심을 어.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. 오. 어. 나 그럼 이제 운동하러 가볼게요. 나 이런 하루인 줄 몰랐어요. 진짜? <웃음> 아니 나라 근데 오늘 놀 거야. 많이 놀 거야. 많너저깐 운동복이랑 다 있어. 신발. 아 신발이 없네. 너발 멸치지? 멸치가 네. 지금 거의 반 년만 여기 <웃음> 왔거든요. 근데 얘가 한참 저숙색일 텐데 데 멸치 지금 머물러 있단 말이야. 준비됐어요? <웃음> <웃음> 올라가 보세요. 조심하세요. 올안 돼. 몰라안 돼. 야, 뭐 무겁네. 네. 그래? 어. 네. 언니 60이 돼요? 잡았네. <웃음> 왜하는거예 <웃음> <웃음> <웃음> <놀람> 저렇게 운동하고 있어요. 전, 전 저렇게 알겠습니다. 이따가 밥 먹고 산책하면서 소화 좀 시키고 아, 네. 아 산책은 운동이 아니에요 약간 밥 먹고 소화를 돕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 같이 갈게 그리고 <웃음> 스쿼트 100개 우리 멸치가 태어나서 스쿼트 100개를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오늘 최초로 이 증량을 하시는 분들과 체력이 약한 분들 그다음에 우리 멸치를 위해서 스쿼트 100개 영상을 새롭게 찍으려고 합니다 3 2 1밥 예? 먹으러 가자 집에 갈래요? 아니 아니 아니야, 아니야. <웃음> 집에갈수 없고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갈수 없어요 <웃음> 얼굴 가려. 어 하아! 아내 꿈을 먹저 먹을 거예요 이거 난 저것도 안 먹는 거야왜안 먹어요? 왜? 이렇게 편식하면 은 살이 안 쪄요 이건 이건 왜 싫어? 이거 왜 싫어? 물어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까도 나와가지고 아까도, 아까도 나왔어 좋아 어. <목이> 일단 들어 나, 너한테 총장으로 무릎 좀더 열어보자 유지 상태좀더 세우고 시선 들고 아래배 집어넣어 뭐 뭐하셨죠? 안되 <목이> <목이> 자, 여러분, 멸치의 네 번째 식사고요. 마지막 식사는 집에서 많이. 알았죠? 스트레칭 할 거예요, 안할 거예요? 돼요. 홈롤러 해요. 돼요. 홈롤러 해요. 될것 같아요. 해요. 저는 회의에 참석하러 가보겠습니다. 이거 다 먹은 다음에 보내야 돼요. 너또뭐안 챙겨가지 말고? 네. 알았지? 네. 그거 다 먹고? 네. 이거 너 코트 챙겨라? 네. 도와줬어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언니가 오늘 놀러 오라그래서 미니 스커트도 입고 그랬거든요 미니 스커트를했습니다 건강하세요 팬님 <웃음>